센스쟁이 다육 도하기 사장님 어, 저는 이 흙으로 다육이 분갈이를 하는데요 이제 분갈이를 필요해서 흙을 시켰더니 원 플러스 원을 주셨어요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합니까 감사합니다 <웃음> 미리클 정원님 영상에서 싹소름이 아주 잘 큰다고 꽃이 활짝 폈다고 해서요 제가 자랑만 하지 말고 저도 좀 주세요 키워보고 싶어요 했더니 이 추운 날 마지막 날 택배로 슝 저희 집에 보내셨네요 뭐 완전히 포장도 뭐 대박이십니다 꽃집 사장님 같으셔요 미리클 정원님 영상에서 싹소름이 아주 잘 큰다고 꽃이 활짝 폈다고 해서요 제가 자랑만 하지 말고 저도 좀 주세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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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2022년에는 저는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데 마무리는 너무나 너무나 행복하게 끝나가네요 오늘은 하늘에 구름이 조금 있고 햇님이 들랑달랑 하는 그런 날이네요 여기가 방인데요 아주 네개로 한번 권역을 치르고 나더니 조금 쫄보가 됐어요 여기 안 쓰는 중간방을 제가 식물방으로 만들어 가고 있어요 보세요 보세요 네 조금 추위에 약한 애들 여기 다 이렇게 넣어 놨거든요 음, 막 추우니까 베란다가 베란다가 다이기 육 때문에 문을 열어놓으니까 꽃들이 꽃을 안 피고 있는 거예요 개발선인장도 이런식으로 꽃을 머금고 있는데 잘안 피고 이래가지고 이리 데려왔고요 어, 겨패춘이야도 이렇게 꽃대가 머물른 상태에서 다 말라버렸어요. 추워서 피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 실내로 넣어놨기 때문에 다시 이제 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가 반짝 뜨는 날은 또 이렇게 해가 잘 들어와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제, 뭐가 여기 있냐면요, 어, 주위 밖에 있던 애들이, 베란다 에 있던 애들을 이쪽으로 데려온 이유는 또 거기에서 햇빛을 봐야 되는 다육이들은 거기다가 또 놨고요. 아, 그래서 일이 쫓겨난 애들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여기다 다 넣어놓지는 못했어요. 자리 있는 대로 베란다 안쪽으로 넣는 다육이들이 많고, 이거 보세요 다육 밥상을 차렸답니다 새로운 신생 우리집 입학생들 이에요 여기 너무 예쁘죠 일단은 음, 가져와서 화분 어풍문들 씻어 가지고 이렇게 식재를 다 했답니다 그리고 또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고 베란다에도 또 있어요 <웃음> 너무너무 예쁜 애들 이러한 날들이 있어서 또 웃게 됩니다. 아유 정말 근데 여기에 있는 애들은 제가 이 방울복랑금 빼놓고는요 거의 안 키워본 애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여기에서 좀 달고 집에서 좀 뭔가 좀 안정을 찾고 여기를 온도 아예 방불을 꺼놨으니까 시원하고 햇빛은 거의 하루종일 들어요. 이게 남양 쪽이라서 그 여기에서 이제 아한 겨울 동안 있다 보면 뿌리도 내, 뿌리도 더 안착하고 흔들리지 않을 때 이제 조심조심 봄에 어 옥상으로 온실 속으로 이제 데리고 갈 애들입니다. 아 사실은 막 화분이 큰게 없어 가지고 저조금이들을 위주로 많이 키워 가지고 그렇게 막 화분이 좀 작은 듯 싶어요. 근데 그건 또 내년 봄에 또 새로 하면 될것 같고요. 아이고. 예쁘죠? 이, 요, 요, 요, 오리지널 이사랑초도요. 그렇게나 안 살더니 여기 갖다 놓으니까 사네요. 이 온도가 지금 불을 안 떼도 21도예요. 방이. 그리고 문도 열어놨는데 온도가 안 떨어지네요. 실내 온도가. 해가 있어서 그런지. 요 아이도 제가 처음 보는 아이입니다. 너무 예쁘죠? 이름표를 이름표를 붙여내가슴에 어딨냐? 아유 이름표가 살아 이름표를 뒤에 꽂아놨나봐요. 건들기 무서워요. 흔들리면 안 되니까 이제 식재해놔가지고 아이고. 어 여기는 베란다인데요. 요 아이들 또 이제 어젯밤에. 제가 <웃음> 밤 늦은 시간까지 어, 식재를 다 끝냈답니다 보세요 희한한 게참 알듯한데 다른 아이들이에요 알듯한데 정말 올해 나한테 왜 이래요 하고 울었던 그마리마은 어디로 갔을까요 좋아서 이렇게 미치고 있네요 <웃음> 이렇게 웃고 있다니, 웃는 게 너무 좋아. 웃는 게 너무 좋아. 아 제가 이렇게 오래 키운 애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세요. 부자예요, 부자. 뭐 보낸 애들에 비하면 어디로 갔나 이러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새로운 애들이 제 옆에 이렇게 있어줘서, 저는 완전 부자가 되었답니다. 아 그래서 행복해요 소리가 막 나와요 그렇죠 웃겨요 사람은 이렇게 감사합니다 여기에는 천장에 매달아 놓는 여기는 거의 다 제라늄들이에요 소품 제라늄 음, 공간이 협소해서 큰 것들은 못 키우고요 삽목 제라들을 이렇게 해서 키우고 있는데 꽃도 피고 어, 저 안에도 꽃 피고 막 이러고 있어요 저희들은 꽃을 보면서 꽃으로 힐링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꽃이 없으면 안 돼요 꽃 보면서 멍때리기도 하고요 꽃 보면서 음, 음 꽃하고 얘기도 해요 웃기죠? 꽃하고 얘기한다 하면 그렇지만 그 시간에 진짜 행복해요. 어, 삶의 질이 달라지는 그런 시간. 누가 뭐래요. 꽃하고 얘기한다는데. 그쵸? 음, 이 좁은 한평 베란다에 이렇게 많은 애들이 빼곡히 발디딜 틈이 없이 이렇게 차있답니다. 꼭대기까지요. 아, 처음에 많은 애들이 가고 제가 예쁘게 물들였던 그런 애들도 다 가버리고 가서 볼 때마다 색깔이 너무 우습게 변해가고 이렇게 예쁘게 물들였던 아이들은 다 온데간데 없어서 진짜 보기 싫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돌아온다는데 그 시간이 언제일지 근데 또 여기 지역이 워낙 추운 지역이라 가지고 냉해를 입었어도 그냥 보통 입은 게 아니라 심하게 입어, 입은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아무리 시원한 곳에다 빼놔도 그게 녹기는 커녕 점점 물러가고 색깔도 이상해지고 주저앉아 있더라고요. 그래도 아직도 조금 더 미련 남은 애들은 계속 보호하고 관찰하고 있답니다. 제가 이런 큰 아이들을 키워본 적이 없어요. 저 아시죠? 이런 조그만 분들 위주로 많이 좋아했어요. 그냥 이렇게 기본에 있던 애들. 근데 이번에 이렇게 큰 애들을 선물 받아가지고 보세요. 제가 엉망장자가 된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뿌듯하고 행복해서 좋겠어요. <웃음> 아유 이럴 때는 아 뭐라고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노래가 생각이 안 났어. 아, 노래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아, 여기 여기 여기 시문으로 덮어놓는 데는 제가 노지 월동을 해보려고 야심차게 준비했다가 겁먹고 후툭 들이 들여낸데요. 앞에 이렇게 베란 어, 음, 발코니 밖으로 거리대를 세개 해놨는데요. 다 텅텅 비어 있어요. 지금은. 음, 진짜 여기 제가 겨우 이 빨간 의자에 앉아서 겨우 분갈이 할 정도의 공간이에요. <웃음> 이 공간에서 분갈이하면서 여기에서 머리통도 부딪히고요. 막음초 머리에 혹도 나고 이랬어요. 근데 이번에 또 새로 안 거는요. 이 촛불이 촛불이 그렇게 여기를 따뜻하게 해주는 줄 정말 몰랐어요. 이 불을 밝혀주는 것만 알았는데 어... 진짜 요걸로도이 온도가 올라간다는 걸왜 이제 알았을까요? 멍청한 말이 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 게 맞는 말 같아요. 아직도 배우고 할게 많은 아유, 마리마미입니다. <웃음>